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정보로서 건물주, 즉 디벨로퍼가 은퇴자나 재테크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 대하여 여러 생각과 걱정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특히 은퇴 후 남은 세월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돈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데 노후를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나빠지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이 놀러 왔을 때 용돈이라도 나누어 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는 백세시대라는데 은퇴를 했다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그냥 앉아서 까먹고 있을 수만도 없고 또 사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라는 것도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먹고 살고 자녀 교육에 매달리느라 그다지 많지도 않은 것이 현실로 그 돈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체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약간의 여유자금을 가진 것이 대부분의 은퇴자들의 상황인 것이죠. 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고 경제력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뭔가 일을 하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마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은퇴 후에 할 좋은 일을 찾아낸 어느 은퇴자의 이야기를 해보면서 왜 건물주나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가 은퇴자들과 재테크에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활용해서 상가주택을 지은 분으로, 저는 바로 이분과 함께 그분의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였기 때문에, 이분의 사정과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텐데,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보 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 어, 주인공 소개와 함께 이분의 사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에 누구나 알아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의 임원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안정적이고 별 걱정없이 젊은 세월을 보낸 셈이죠. 직장도 탄탄한데다가 누구보다도 승진도 빨랐고 그야말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승승장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직장 생활도 영원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특히 아무리 안정적인 공기업이라 하지만 그런 직장 생활로 큰 돈을 모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하는 것과 자녀 교육에 매달리다 보니 여느 사람들과 같이 겨우 살고 있는 아파트와 퇴직금 등을 합한 약간의 여유 자금이 전부였던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것은 웬만한 직장인들이나 우리나라 5, 60대 분들의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행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살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전에 별 생각 없이 샀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아파트가 학군이 좋고 명문 학원들이 몰려있는 위치다 보니까 매입할 당시 보다도 무려 몇십배나 오른 상태로 이 아파트가 그에게는 큰 효자 노릇을 해준 것입니다 다음으로두 번째로 이분이 상가주택을 건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을 건축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아파트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얼마지 않아 퇴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50대 초반부터 그는 여러 노후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주식, 경매, 부동산 투자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건물주가 되는 것이 즉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퇴직금 등 보유하고 있는 약간의 돈으로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어느 재택거나 노후 대책 수단보다 건물주가 되는 것은 우선 안정적이라는 점과 또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건물주가 되는 것은 땅과 건물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또 그가 선택한 부지가 그 신도시의 요지에 위치함으로써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대단히 유망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물을 짓는 디벨로퍼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그가 은퇴 후에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과정과 건축관련 분야에 관계되는 업체와 전문가들을 알게 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인 집장사, 즉 디벨로퍼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분이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이 생긴 바로 디벨로퍼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즉 디벨로퍼가 되는 것은 그가 은퇴 후를 염려한 경제적인 문제와 남은 여생 동안 할 일, 즉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것으로 한꺼번에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야말로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히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것은 남은 여생 동안 그가 할수 있는 아주 최적의 일로서 다른 어떤 일, 즉 흔히 은퇴자들이 하는 뭐 식당이나 제과점과 같은 창업과 같은 일에 비하여 훨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하였습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이 사업은 직장에 얽매이지도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없으며 아무리 안정적이고 남들이 알아주는 공기업이라지만 그곳에서의 노력한 정도라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긴 것입니다. 더욱이 평생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경험한 노하우와 지식 그리고 조직생활 경험 등을 잘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디벨로퍼 사업은 물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위험 부담이 없는 일이 어디 있으며 직장생활 하던 때의 정렬과 노력 정도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분양사업이나 사업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면 디벨로퍼로서 할 일은 많고, 또 1년에 한두 개 정도씩 건축을 한다면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수입도 좋을 뿐 아니라 자신의 다른 일을 해가면서 여유있게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이분의 자금계획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는 땅값과 건축비 등을 합해서 어, 약10 내지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치 선정을 잘 한다면 건축이 완성되는 시점에 임대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땅값에서부터 공사비까지 금융을 할 수가 있어서 초기에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가 자기가 살면서 임대를 줄수 있는 상가주택을 지을 때도 그가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건축하는 동안 처가에 6개월 정도 살면서 그 돈과 약간의 보유자금 그리고 단계적으로 중공수점의 금융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그 상가건축을 건축한 것입니다. 또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고 모두 겁을 먹지만 그는 이 상가주택을 짓고 난후 정말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또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자금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금이라는 것이 꼭 아파트를 팔고 은행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위로부터 일종의 투자나 리츠 형식으로도 충분히 이런 사업을 위한 자금은 마련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이분만이 아니라 그동안 만나본 여러 디벨로퍼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으로도 이 말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이분의 건축과정과 건축을 하고 난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은 건축과정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축은 어렵다 잘못하면 돈을 떼인다 부실공사다 등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접근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시스템을 잘 알고 특히 건축사 등 전문가만 잘 활용한다면 전혀 염려할 바가 없고 특히 본인이 직접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 때는 공인중개사를잘 활용하고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설계와 허가는 좋은 건축사를 만나면 되며 공사를 하는 과정도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p m 을 맡긴다면 믿을만한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도와주며 특히 공사과정도 건축사가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말미암아 부실공사나 하자관리 그리고 공사비도 건축사의 공정확인 후 지급함으로써 공사비를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신뢰할 만한 건축사를 잘 선정하면 사업성이 있고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건물은 경쟁력이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받기 쉬워 건축하자마자 임대자를 확보하는 데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다세대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와 같이 분양하는 건물이 아니므로 위험성도 없고 그렇게 임대자만 잘 확보된다면 그 건물을 일정 기간이 지나 매각하는 데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마다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시공회사 등 관계 전문가만 잘 활용한다면 특히 전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건축사만 잘 선정하고 활용한다면 건축주는 큰 부담 없이 또 자신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순탄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은퇴 후에 할수 있는 일로 이 디벨로퍼만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가장 좋은 노후대책과 재테크 수단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결국 디벨로퍼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2년에 내 한두 채씩만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돈도 벌고 크게 신경쓰고 매일같이 출퇴근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은퇴 후에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소개한 이 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흔히 은퇴자들이나 직장을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식당이나 제과점 등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퇴직금을 날려버리는 일도 흔하고 주식이나 상가 등 부동산에 잘못 투자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디벨로퍼도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는 경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임대사업은 원금을 날리거나 큰 손해를 볼 정도는 아니며 특히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 뭐 내가 살면 되는 것이므로 주식이나 경매 또는 식당 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웬만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여유자금 또는 자금 동원 방법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후 대책으로서 이만한 일은 없고 또 특히 일반 직장인들도 투잡으로도 가능하며 실제로 대기업이나 교사 등 직장인 심지어는 여성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노후나 은퇴 후의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안정적이고 장르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디벨로퍼 사업은 재테크 방법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물주나 디벨로퍼 사업이 은퇴자와 재테크의 가장 좋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 여섯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그분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상가주택을 건축하게 된 동기 또 그분이 은퇴 후에 새로운 일로서 디벨로퍼 사업을 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그 다음에 그분의 자금계획 또이 건축과정과 건축을 하고 난 후의 일 그리고 이 디벨로퍼 사업이 가장 좋은 노대책과 재택수단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모든 것은 제가 직접 건축 전문가로서 이런 분들과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은퇴나 노후대책 또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디벨로퍼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를 바라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